오늘은 승호가 시작하는 플로어 타임 홈스쿨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플로어 타임 홈스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소개가 있는데요. 아이의 현재 발달을 간략하게 점검하고 싶으신 분은 이분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 사회성이 어느 정도 발달되었는지 감각 안정률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 할수 있고 6개월을 꾸준히 시행한 뒤에 얼마나 상승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 테스트는 실제로 홈스쿨 감각을 하신 분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알고리즘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홈스쿨을 하신 부모님들의 후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보이스 인터뷰 영상도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실제로 했을 때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생생한 언어로 들으실 수 있어요. 지금은 3개 정도 있지만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플로어 타임 강의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와 동일한 내용으로 사이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셔서 정회원이 되시면 보다 전문적인 2차 자료까지 보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플로어타임 홈스쿨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무료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상담 예약을 신청하시면 2-3일 내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수업 시작하기에 앞서서 0주차에는 ot 시간을 갖습니다. 부모님께 왜 홈스쿨 감각을 해야 하는지 목표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립니다. 홈스쿨 감각에서 발달 단계별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1, 2개월에는 자기인식, 양육자 인식 3개월에는 행동모방 전신의 고유 수용성 감각 집중 자극 4개월에는 소근육 자극, 다감각 사물 경험, 지시 수행 5, 6개월에는 사물 탐색, 인지, 기언어적, 의사소통 7, 8개월에는 사물을 통한 신체 조절 9개월에는 요구어 표현, 정서적 표현 10개월에는 사회적 규범 습득 마지막 10일 12개월에는 언어 상호작용 인데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언어 상호작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아래 단계부터 차근차근 기초를 다지면서 시행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려면 상호작용의 뿌리가 되는 감각적인 안정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좀 애가 좀 기본적인 게잘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음. 네. 착석도 잘안 되고 예. 네. 네. 그다음에 음. 좀 자기가 원하는 게안 되면 좀 쉽게 짜증을 내고요, 예. 음. 또, 좀, 차분하게 앉아서 기다리는 이런 게좀 힘들고요, 예. 만약에 뭐, 밖에 걸어가면 계속, 계속 길을 걸어가야 되고, 전환을 빨리 안 해주면, 가만히 멀뚱하게 서 있는 거를 못, 못 참고요. 안절부절 막 이렇게 하고, 예. 예. 불안한 거는 조금 차분하지 못한 이런 것도 좀 약간 불안해서 오는 것 같은데, 음. 뭐 불안하거나 이제 좀 불편한 게 있으면 약간 상동행동 이런 게좀 보이고, 예. 예. 음. 그 전에는 좀 많이 안고 막고막 막 이렇게 다녔거든요. 음. 요즘에는 그래도 손잡고 이제 걸어 다니려고 하고, 음. 그래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네. 그래도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게 많긴 많지 예. 예민하고, 네. 예민하고. 이게 촉각 이런 데좀 예민하고 예. 이렇게 수업 전 OT를 마치면 부모님이 하신 설문 결과와 영주차 상담의 바탕으로 아이에게 맞는 놀이법이 제공이 됩니다. 부모님이 승호를 관찰한 결과로 작성한 설문 결과입니다. 모든 단계에 대해 100%가 되면 30개월 아동에 해당하는 기초적인 사회성 부분은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기본 단계가 더 높을수록 좋은데 승호는 다행히 1단계가 제일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수치가 낮아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아동입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감각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 감각 안정률 이 중요합니다. 85-90%까지 향상되어야 하는데 아직 부족한 편이지만 감각놀이를 통해 서 계속 상승할 수 있습니다. 설문 결과를 보면 승호의 불안도 가 높습니다. 이로 인해 감각 추구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하면서 감각놀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스쿨 감각에서 기본 놀이법은 양육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했던 놀이에 대해서 의미를 이해하고 매일매일 열심히 할수 있게 도와 줍니다. 1주차 놀이법이 나오면 줌을 통해 홈스쿨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정감각에 대한 영역을 말씀드렸는데 어, 네. 우리 이제 이 밸런스를 어, 조절할 수 있게 신체를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이 전정감각을 엄마 아빠의 몸놀이를 통해서 들어올렸다 내려올렸다 하는 동작을 통해서 출족을좀 어... 시켜줄 거예요 네. 네. 평상시에 몸놀이도 많이 해주시기도 하시고, 또는 뭐 아버님, 또는 어머님이 뭐 외출하고 돌아오셨을 때, 우리 승우를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이걸 어머니 반복적으로 5회에서 10회만 해주셔도 전정감각이 충족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서 애가 안아달라 소리 많이 하는 겁니다. 어, 조금. 그래요. 어. 네. 안아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안아주는 거 좋아 그렇죠 왜냐면 안으면서도 굉장히 이런 다양한 회전 감각을 자극을 해주기도 하고 음.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사실은 뭐이 전장 감각을 그네나 트럼펠린이나 이런 걸로도 많이 충족이 되기는 하거든요 네네. 그래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들어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들은 아이랑 얼굴 그러니까 긍정적인 표정 이런 정서적인 네네. 표정도 같이 아이와 교감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네네. 직접 들고 흔들어 주라는 거예요 아, 음. 네. 그래서 어머니 이건 쉬워요. 어, 그래서 아이를 그냥 우리 항상 자주자주 어, 위로 올렸다 내렸다 반복적으로 5에서 1 0회 정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승호의 일주차 놀이법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머니 이놀이 하실 때 아이의 전신, 그러니까 신체 인식을 도와줄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뭐 범이가 승호 파를 타고 올라갑니다. 어, 아, 다리를 네. 타고 올라갑니다. 네. 어, 각각의 신체 부위의 이름을 아, 지켜보는 거거요 아, 네. 그러면서 아이가 촉각을 느끼면서 엄마의 이런 단어, 신체 단어를 서로 매칭시켜볼 수 있게, 끔 그래서 단어를 인식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아, 예아그 바꿔부르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어머니 바꿔부르기도 하고 아... 또뭐 승우 이름 아니더라도 엄마 아빠 이름을 바꿔도 되는 거고 이 가사를 예, 예. 어 아이가 좋아하는 단어에 맞게끔 바꿔주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음 아...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어머니 방법은 이제 이렇게 두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어머니 뭐 천천히 갔다가 빨리 갔다가 이런 어그 속도 조절하면서 아예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네. 이제 어이 촉각 자극에 대한 강도 조절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살살살살 두드려도 되고 조금 강하게 눌러도 되고 또는 손톱으로도 꾹꾹 눌러도 되고 지금 이 촉각 자극이 다 다르 거든요 네. 강도 들이 예. 예예아 조절도 한번 해보고 음, 음 그쵸 네. 어그 안에 변형된 게 굉장히 많죠 음. 네 마지막으로 어머니 등 등을 할 건데, 이제 네. 등은 아무래도 어머니 두드리는 손이 보이지 않아서 시각적인 충족보다 오로지 촉각에만 좀더 집중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라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승호랑 마주보고 앉아서 손을 승우 등에다가 쏙 넣어가지고 이렇게 거미놀이를 해주시면 돼요. 아. 음... 그러면 승호는 어머니랑 같이 눈 맞춤 하면서 어? 이 촉각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느껴볼 수 있게 막 간지럽기도 하고 어떤 느낌인지 계속 이렇게 심상을 해볼 수 있게 음, 수 네. 그런 자극이라고 보면 돼요 어. 어, 어, 어. 어머니 뭐 등으로 올라갔다가 머리까지 올라갔다가 눈 밑으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이 아 어, 예. 어 그렇게 음, 해서 어머니 손끝 자극으로우리 승호의 각각 전신 신체를 자극해주는 촉각놀이로 상호작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만약에 그 거미가 등을 타고 올라갑니다 했는데 만지지 마라는 식으로 막 싫어 이러면은 어떻게 음. 그래도 조금 음.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멈췄다가 그 다음날 해야 되는지 예.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조금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낯설기 때문이에요 싫어서가 아니라 아아 아, 음. 싫어서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차라리 어머니 신체에다가 하는 거를 좀 모델링 보여주시는 것도 좋고요. 아~~ 제 몸에 먼저 해보고 음. 예. 그렇죠? 어머니 신체에 해보고 승우가 조금 더 어, 안정감을 어, 내가 해도 괜찮구나라는 걸좀 느껴볼 수 있게끔 음~~ 아니면 이제 승우 손가락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승우 손을 엄마 신체에 이렇게 두드려본다라던가 아~~ 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 승우 팔에도 한번 가볼까 그래서 승우 팔도 이렇게 한번 두드려보고 아~~ 팔두드려보고 음. 음. 음. 일단은 아이가 먼저 시각적으로 안정감 을 느낄 수 있게끔 모델링을 보여준 다음에, 어, 아이가 해도 괜찮다라고 허용을 하면, 그때 이제 시각을 음... 해주셔도 좋아요. 네네. 음, 그리고 사실 모든 놀이가 어머니 우리 아이들한테는 익숙한 것도 있지만 새로운 놀이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네. 뭔가 첫날에 이 놀이법들을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어, 점차점차점진적으로 점차 차점 아이가 적응하면서, 어, 예. 네. 해질수 있게끔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네. 꼭 기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승호의 오티와 첫 번째 수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알려드린 놀이법을 하셨을 때 어떠셨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